단어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나마미 동사를 사전에서 찾을 때는 항상 3인칭 단수 그 다음에 현재의 형태로 나와요. 나마띠로 나옵니다. 나마띠의 같은 경우에는 3인칭이니까 그는 또는 그녀는 또는 그것은 뜻은 절하다, 인사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1인칭 동사에는 항상 미가 붙고 복수일 경우에는 머가 붙고 2인칭인 경우에는 시가 붙고 복수일 경우에는 터가 붙고 3인칭인 경우에는 띠가 붙고 복수일 경우에는 은 띠가 붙죠. 1인칭의 경우에는 둘이 하나 있어요. 언제나 미, 나 뭐가 올쪽에는 앞에 모음이 장음으로 바뀐다 나, 마, 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음으로 오기 때문에 나, 마, 미가 됩니다. 또 복수일 경우에는 나, 마, 뭐, 그러죠. 나는 절한다. 여기는 우리는 절한다. 또는 인사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마미 같은 경우에 여기는 한글로는 이렇게 나, 마, 미 이렇게 썼지만은 발음은 마, 미 이런식으로 말을 조금 길게 빼야 됩니다 나마 미 나는 이럴 경우에는 아함 그래요 아항 나마 미즉 나는 인사한다 나는 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마 미 예를 들어서 내가 부처님께 절하다 부처님께 인사를 드린다 할 때는 아함 여기 사이에 붙 이렇게 되겠죠. 부담. 나는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Bow down 또는 원래 이 남이라는 것은 구부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절을 한다는 자체가 자기 몸을 구부리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함나마미, 아함나마미, 아함나마미. 조금 변형돼서 우리가 부처님을 넣으시면 아항, 부, 땅, 나마미. 나는 부처님께 예경을 올립니다. 나는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이런 뜻이겠죠.